아, 어서오세요 아 액자에 손 있어요? 모르겠다 아! 아! 아! 아 손가락 6개야? 잠깐만 아, 아, 아! 손가락 6개야 아! 그렇네 <웃음> 여러분 아시죠? 스노우로 진짜 귀신같은 거 잡힐 수 있대요 아나좀 무서운데? 아! 설마 아! 아 무서워요. 약간 그기가. 아, 무당이구나. 혹시나 빽이 있었구나 빽이. 해주지, 해주지 않으실까. 이런 스 사치미야. 빨리 빨리 들어. 민재 씨가. 그리고는 인형 앞에서 이렇게. 여러분 왜요? 방송 왜요? 방송, 어떻게 됐는데요? 제가 확인해 볼게요. 잠시만요. 헐. 방송 갑자기 안 나오네요? 제 목소리는 들리세요? 이거 말하시는 거죠. 아, 나 잠깐만. 얘가 갑자기 심야 괴담을 찾았어. 제거 실이 원래 안 켜지거든요? 근데 갑자기 심야 괴담회를 찾았다고 하면서 검색을 막 해서 저를 알려줬어요 왜 갑자기 이래? 무슨 일이야? 아, 실이 진짜 제거 원래 안켜져요 무슨 일이야 이게?